이렇게 필름이 부드럽고, 필름이 부드럽고, 잡기가 힘들 때는, 잡기가 힘들 때는, 음, 어느 한 군데를 붙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충전적으로 해가지고 붙여야 돼요. 지금 이럴 땐 필름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음,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 오늘 한 군데를 붙이고, 오늘 한 군데를 붙이고,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고 시접이 정확하게 들어왔나 이건 시접이 되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양쪽이 사방이요 그 다음에 음얘 같은 경우는 크게 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얘는 간격을 좀 이렇게 줘 가지고 내가 일하기 좋게 왜냐면은 이 간격이 없으면 은 내가 아까처럼 들어가가지고 안 움직여주니까, 이 안에서 안 움직여주기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간격을 줘서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은 되는데, 시접이, 시접이 정확하게 들어가 줬으면 이렇게 투벌 갖고 들어가도 내가 일하기 좋은데, 아까처럼 딱 맞게 잘라버리면은요, 음, 시접이 한쪽에가 빠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서 일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시접이 정확하게 들어왔을 때하고, 안 들었을 어 때하고, 작업을 내가 알아서 그렇게 맞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 양쪽 두, 두 군데를, 이렇게, 그거 했기 때문에, 뭐예요 음, 여유를, 여유있게 틈을, 틈을 줬기 때문에, 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딱, 아까 처럼 얘를 안 맥이고, 이렇게 다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고 그래도, 이렇게 시접이, 여기 봐가지고,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시접이 지금, 양쪽이 약해요, 양쪽이. 시읍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읍이 약한 쪽으로 이것도 필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딱 맞춰 잘라야 돼요. 그래서 시읍이 정확하게 들어왔는가, 그 다음에 약하게 들어왔는가 따라가지고, 여기서 재단을 할때 알아서 맞춰서 해야 되겠죠. 물론 시읍을, 어, 실수 안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뒤판으로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마감을 할 때, 마감을 할 때, 감만을 해서 마감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음, 한쪽이 시접이 약하고, 그 다음에, 거기 하면은, 거기에 이주로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 이주로 해가지고. 자, 이와 같이, 시접이 약한 쪽으로, 시접이 약한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음, 아까 이쪽이 시접이 약했거든요. 이쪽이 시접이 약했는데, 충분하게 커버가 됐어요. 이와 같이. 여기도 보면은, 아, 여기는 그래도 부패 쪽으로 전체적으로 시절이 약한 쪽이 없어요. 이 약한 쪽이 없을 때는 내가 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간격을 좀 이렇게 좀조라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러기가 들어가가지고 지가 저이하기 때문에 움직이가 좋기 때문에 이래기가 편해요. 이렇게 할때 밑에 있는 걸 잘못 잘못되면은 손상을 입히면 안 되겠죠 조심하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양쪽 코너 양쪽 코너를 맞춰주면은 양쪽 코너를 맞히고. 그 다음에 밑에를 위주로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는 이게 잘 맞아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질이 안된데 있으면은 지금 지금 흐라질을 하고 지금 흐라질을 하고 손을 봐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손을 봐가지고 이것이 너무 큰 너무 큰 가구 같은 면은 사실은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자로 재가지고 자로 재가지고, 그 다음에 재단을 하면서 크기를 약간 줄여주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작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1, 2mm 간격을 주는데, 어, 너무, 재단이 너무 클 때는 자로 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음, 약간. 근데 만약에 가구가, 가구가 깊다든가, 깊다는 이야기는 안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안에가. 안에가 안 보이는데 굳해요 그걸 갖다가 너무 세밀하게 한다고 그럴 필요없겠요좀 시집도 많이 주고 안 떨어지게 좀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필름 양을 갖다가 그러다가 줘가지고 안전하게 붙어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 있는 가구 같은 경우 깊이 들어가 있는 가구 같은 경우는 너무 거기다가 저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한다고 맨 밀이 따지면서 이렇게 일을 해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깊은 깊은데다가 기품 그냥 시접을 많이 줘요, 많이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다.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음, 내가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시접을 정확하게 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가지고, 내가 이그 뒷각으로 마감을 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컴프레치를 해줘야 된다. 지금처럼 시접이 정확하게 들어온 데는 조금 이렇게 여유있게 들어가라. 여유있게 들어가야지 내가 들어가면서 잘 움직여주니까 일이 편해요. 근데 아까 일본처럼 여유가 없으면은요, 시접이 약하기 때문에, 물론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여유가 없으면 안에 들어가서 붙어버리기 때문에.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필름이 굉장히 얇고 예민하거든요. 얇고 예민하면 더 조심해야 되겠죠. 음, 이와 같이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양쪽에 여유를 줬기 때문에, 여유를 줬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여유로워요. 여유로우면은, 일단 이쪽 코너를 맞춰주고, 코너를 맞추면서 밑에를 보는 거예요. 코너를 맞추면서. 코너를 맞추면서 밑에를 딱 보면은, 여기서 이 정도, 추, 지금 이 정도 맞으면요, 이 코너가 맞고, 지금 여기가 이 정도 맞으면 이걸 딱 떼가, 얼추 맞아요 이렇게요. 이거 이안 떼고 이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코너가 맞고 밑에가 맞으면 다른 데는 맞다고 봐야 돼요. 예. 그이어가치고이어가다이어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떼기, 필름을 뗄때 원만하게 떼려고 이렇게 하는거지요 그래서, 그래서 뭐 필름을 제거할 때안 될까 게할때 이렇게 좋죠 이상으로 가구 제2방법, 음, 이제 필름 여유를 작게 줘가지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필름을 붙여봤습니다 있습니다.